정보제공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할 때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수익이 나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질서와 섭리와 균형이 존재합니다, 사실. 정말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동보는 법에 그 실천하라는 그 명령어가 해결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쏠샤스타 아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 펌프로 물을 푸번해서 식수로 사용하던 때에 바로 그때 펌프질이 필요한 때였는데요 그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없다면 그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중물이 참 소중하고 되게 귀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주식이나 기타 물질에 들어가는 다양한 곳에 시드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자돈입니다. 마중물과 시드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 없이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수익, 남들이 이야기하는 돈 버는 법, 정보 제공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할 때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옷 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고 있는 클래스 101에 맞춤형 수익화, 바로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맞는 다양한 부업의 방법들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관한 정보, 쿠팡 파트너스에 관한 정보 너무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정보의 종류 속에서는 초급자가 알아야 될 것, 중급자가 알아야 될 것, 고급 사용자가 알아야 될것 너무도 또 다양합니다. 그 과정도 심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문자 과정이 있고 너무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블로그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나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강사들 중에서 혹은 전자체 다양한 클래스들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정보를 쏟아내는 분들이 참 많죠 수익인중으로 내놓은 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수치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보는 순간 뇌 착각을 통해서 그것이 곧한달두달 달 이내에 나도 똑같이 그 수치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발걸음이라는 게 있고요 발걸음이 있어야지 달릴 수도 있는 거죠. 발걸음이 있어야 빠른 발걸음이 생기고 빠른 발걸음을 넘어서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또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를 연계한 수익과 기타 제휴 마케팅 수익화 그리고 앱테크적인 요소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퍼스널 컨텐츠와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화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플랫폼조차도 다 과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웹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팬데믹 사태를 맞이했고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바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 거의 1500명에 가까운 고객들과 만나면서 또 그들 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블로그의 시작서부터 리브라, C랭크, 다이아로직, 다이아플러스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거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 그래서 그긴 시간 동안 되게 많은 블로그 마케팅과 블로그 광고들, 그리고 검색 노출, 정말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던 u g c 검색의 역사들. 저는 사실 3년 전 정도만 해도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웹 프로젝트 프레 역할을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빴고 회사 자체를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고객들의 블로그들을 체크해주고 진단해주고 정말로 많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해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강사건 마케터건 블로그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블로그만 안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만 잘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만 안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블로그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경험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플랫폼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생기고 위험 관리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 관리 능력, 대처 능력 바로 이 부분을 전달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야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멘토가 되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상품을 팔고 자신의 지식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돈 버는 법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순연하다 보니 바로 귀가 그렇게 듣게 되고 열리게 되고 들을 땐 좋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차라리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잘못된 정보를 쫓아갈 때 그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소모되고 결국 그것은 무형의 자산 뿐만 아니라 유형의 자산까지도 상당히 헛되이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수익이 나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질서와 섭리와 균형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분야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정말 0.01% 정도의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었던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시도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실천하라라는 동기부 여 메시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천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실천하라라는 그 명령어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도 다르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목표의 방향들도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A라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거를 C라는 내가 실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G라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거를 D라는 사람이 실천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에 취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기독교의 성경에 창세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걸로 아담과 하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어직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유혹을 하죠. 그의 결과는 우리의 소중한 무형의 자산인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때 선택에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한 하나의 비용은 포기한 다른 것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택의 비용을 포기한 다른 선택에 대한 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시간, 돈, 능력, 주어진 자원의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를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회에 대한 선택은 곧 다른 기회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자본, 놀고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듣지 마십시오.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러한 강의가 있다면 그러한 강의는 구매도 하지 마십시오. 신청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놀고먹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기에 더하여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400만원, 지금 바로 200만원, 지금 바로 500만원 결코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왜냐면단순한 조건은 누락시킨 채 놀고먹으며 무자본 누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목의 카피라이팅의 문제가 아니라 제목은 뭐 어느정도 어그로를 끌 수는 있습니다. 뭐 그래야 일단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내용까지도 그거와 연결되면 안되겠죠. 내용도 똑같이 어그로면 안되겠죠. 사람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회결적으로 일관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천명이 보면 천명이 똑같아질 수가 있고 만명이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래스 101에서 얼리버드 오픈하는 마추념 수익화의 온라인 클래스는 이렇습니다. 현존하는 블로그와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정보 중에서 검증되고 또 여러분들이 초급자서부터 중급자까지 하나씩 하나씩 따라할 수 있고요 꼼수와 편법의 효과는 아주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정도라는 베이스 캠프 속에 우리는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블로그 짓을 쌓는 과정들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익화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 분야별 다양한 참고 사이트들을 모두를 담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야 할 시간들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로그와 쿠팡파트너스 기타 제휴 마케팅 및 부업을 통한 수익 국대화를 위한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와 쿠팡파트너스 기타 제휴 마케팅 다양한 부업을 위한 그 발걸음의 시작 솔루션스타 아나부, 저 아나부와 함께 하셔도 결코 후회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화의 발걸음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